안녕하십니까 아, 헛소리를 짓그렸구나 쫄랭쫄랭 안녕하세요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저 지금 제트무라가요 오랜만에 알라인티 타고 나왔죠? 신나요? Yeah. 11년식 알라인티들이 춘정머플러 소리가 약간 뽕붙으면 스쿠터 소리가 나는데 정말 좀 그렇게 박력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우 촉촉치고 나가는거 봐 아저씨 아줌마네 웬만에 타면 되게 어색해요 포지션도 달라 sxr에서 이렇게 알라인티로 바꿔 타니까 아 이건 뭐또 재밌네 일단 포지션 자체가 다르고 나가는 느낌이 달라 sxr은 가볍고 경쾌하게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묵직하게 강한 펀치로 민다는 느낌? 음, 얘는 이렇게 확 당기면 나 1200cc야 나오버리터야 하는 그런 방력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엔진님이 지금도 내기에는 이거 엔진님이 들리거든 이게 뭐 불러 배기음이 들리는게 아니라 근데 SXR 탈때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기음이거든요 배기음이 방역있어 막파콘도타박타박 얘는 그런 맛이 없지 네, 제가 평소는 노말모드로 다니는데 노말모드 지금 기어 4단에 4000rpm 이거든요 4단 4000rpm 이 정도 소리가 나요 지금 5000rpm 아, 어,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 이게 이제 지금 5 0 0 0할만되4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다이나믹 모드 약간 고알키에서는 제법 이제 아이더규에도 들어올 정도의 방면 있는 느낌이 있는데 평소에는 <웃음> 너무 조용하니까 음, 음, 아쉬움이 있죠.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소음공이일수 있는데 큰 소리가. 어, 물론 라이더에게도 마찬가지야. 라이더에게도 너무 지나친 배기음 소리는 공지.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나는 라이더이면서 동시에 일반 시민이잖아요. 광화문까지 왔어요. 어, 아, 좋다, 날씨. 아, 예쁜 단풍. 은행잎이 저, 아, 가을에 막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 그게 싫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랗게 물든 해행잎들 보면 어 가을 이 구나 이런 느낌 이 정말 직 관적 으로 들 죠？좋아 좋아 좋아 좋아？아이고야, 좋아. 아니 근데 자전 거도 찬데 파란 그 횡단보도 신호 있을때 서야 되는거 아니야？또 형님이 먼저 오셨 네？안녕 하십니까 멋있게 입고왔는데 오늘. 아, 여기서 사장님한테 커피로도 먹고 감사하네요. 그럼좌삼삼우삼 삼. 짝드 자, 시죠 감사합니다. 아, 내가 왜 프로가 됐지 근데? 어, 프로잖아. <웃음> 왜? 무슨 프로? 그리고 응. 이안 풀리는 수가 있어서 WD-40을 먼저 뿌리는 거. 응. 이게 노가우네 억지로 응. 빼라려도 맞는 게. 그렇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막 야마 나가고 이러니까. 마가 일본 말인데 씨. 일본이 <웃음> 야마가 아니면 또술 말이 별로 특이 <웃음> 어. 없야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야마가 나갔다. 야마 났다, 나사산이 아이고. 나갔다인데. 아, 아, 나사산이 뭉그러진다? 근데, 뭉개진다. 사실, 이게 뭉개진 거는 나사산이 뭉개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사산이 뭉개졌다라는 표현보다, 응. 야마 나갔다가. 깔끔하게, 야마 났어. 그, <웃음> <웃음> 다 알아들어. <웃음> i 거안풀 e t t 어 s 그 r e I'm pretty 못 풀러요. I'm p r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양평이나 나쪽 나가기는 차가 많겠지? 그럼 숙대 가서 형 I'm 거기 가서 밥 먹고. 갈게요 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어플로 소리가 들린다 아 들리지 어 지금까지는 엔진음만 들렸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 라인 t 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네네 아, 형고 소리 죽인다 그래 좀 괜찮아져서 아, 방금 훅 가시 훅줄때 아, <웃음> 폭가시라고 이런 말도 그렇다. <웃음> 어, 소리가 확실히 좀엄장하네 아, 형 소리에 내 소리가 묻혀서 안 들리다. <웃음> 아, 이거... 아, 나도 돈 들여 갖고 자란 방인데, 내거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 들린다, 들린다, 들리지. 아, 들려 밑으로 내려갈 거야. 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게 밑으로 내려가는거야 <웃음> <웃음> 소리 좋은데? 이제 소리가 확실히 나네 확실히 존재감이 생겼네 어... 계속 엔진음만 들렸는데 어, 어 버플로 소리가 들리네 어... 근데 나이 대하는 맛이 생기지 그래 좀 약간 좀 묵직해진 맛이네. 에... <웃음> 아, 아, 후가시를 아,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뭐라 그래야 돼 후가시를? 후가시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웃음> 진짜 진짜 <침>? 아니. 시동 도먹어먹어어 <웃음> <놓고 웃음> <놓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언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보자. 그러니까. 국가시를 뭐라 고 그래야 국가시. 되나? 공회전 어, 뭐? 공회전 공회전 아가시가 공회전 근데 정확하게 공회전은 나, 다른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시가 약간 엇뿌리다의 음. 의미도 있잖아 단지 이렇게 아. 스내칭 스내칭? 스내칭은 또 영어고 어. 스네칭이 스마트, 맞긴 하겠다. 스네칭. 어. 일본어가 쓰기 싫다면 스네칭이 맞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네칭 한다는 거거든, 이게. <웃음> 몰라. 뭐, <웃음> 전문가도 아니고. <웃음> 뇌피셜이야, 뇌피셜. 그렇게. 그거, 소음기를 하나 떴는데, 저기... 뭐? 톡쿠감은 좀 떨어져 음... 그러니까 톡쿠발은 떨어져 이렇게 톡쿠팔은 그런 톡쿠발의 그 힘이 넘쳐나는 느낌은 떨어지는데 네. 되게 부드러워 음... 듣고보니까 그러니까 오리... 그러네 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부드러운 게 너무 톡쿠가 거칠어가지고 음, 음, 음. 거칠거칠하는 것보다 음. 오히려 그게 초보가 다루기가 힘든 포인트잖아 그게 울컥울컥 울컥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 좀 힘들어 몸이 피곤해져 나는 사실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데 소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게 좋네 막 그래 그래네 그래서 했어 어딱 <웃음> 좋아 막 갖다 붙여 막 소리 <웃음> 엄마 어, 운전해보면 어 맞아요 확실히 느낄 거야 뭐예요 메뉴가? 불고기 백반. 불기 백반. 여기 맛있게 먹었네. 일신 기사 식당 불고기 맛있네. 얘는 테크닉 없으면 못해 아 맞아 어, 이게 쉬운 바이크가 어, 아니야 나도 지금 계속 헤매거든 이게 쉽지 않아 내가 이거 어. 초보한테 탈만 하다 했던 말이 내가 너무 아 헛소리를 짓그렸구나 내가 그생각한다 아, 이건 초보가 타는 바이크는 아니야 벌랑벌랑한건또 응. 말랑 불편해 이거 그렇지. 이게 기민하질 않아. 그럼. 확실히 이렇게 뭐 사이사이 빠져나가고 갑자기 앞에서 확 섰을 때휙틀어고 음. 옆차선으로 옮겨가고 하는 게두나더라고 정말 두번 바이크 달라는 게 느껴져. <웃음> 내가 <있겠죠. 웃음> 진짜 그래. <웃음> 어. 아니 얘 잘... 너도 그렇겠지만 나얘 잠깐 타다가 <웃음> 캡티 타잖아. 뭐 어. 힘들어. 그 <웃음> 어, 어 어, 맞아. 아, 단풍 진짜 예쁘게 들었다 네. 아우 옆에 서대문 독립공원 너무 이쁘네 응 네. 300m 전방이요 가깝다? 응다왔어요 네, 진짜 다왔네 그러면 그 서울시내만 빠져나오면 다르네 맞아 진짜 서울시내만 빠져나오면 어디든지 아, 금방이야 응기아 네. 장해거나. <susurra> 아 다음에는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저 네. 얼굴도 찍어도 아, 되네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너무 오프화이가 상할까 봐서 거만히 상하죠 아, 이거 이이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웃음> 가슴이 막. 아 이거 막 스크래치 나면 눈물 날것 같아 이쁜데 네, 헬멧 색깔 선택하시고 하는 게 되게 센스 있으시다 보니까 네, 아, 네. 음. 그냥 슈터탈 때 하던 건데 하이발못 사가지고. 아, 아, 근데 이런 색깔 잘안 하는데 되게 예쁘다. 잘 어울리네. 슈터탈 아. 때 그냥 하던지 그냥. 아. 그 하이바가 너무 선택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오우, 좋아졌어. 좋아졌어. 슈터날 시동 걸면 우리 가주고 내가 한번 켜줘야 되겠구만 내가 제일 강력있는거 같은데? 어 <웃음> <웃음>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뵈요 어우 음, 소리 장난 아닌데아 좋죠 좌회전 음, 여기서 좌회전 어. 어. 그래 형 나는 여기서 직진하거든 어. 그래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네. 냄냄 냄. 어. 오늘 같이 여유롭게 타는 것도 좋다. 야 그러게. 갈게아 어, 조심가. 어.